안녕하세요 여러분 흑열정구입니다. 자 힐링게임 동물의 숲이 게임은 사냥을 하는 게임도 아니고 캐릭터를 육성하는 게임도 아니며 캐릭터들과 PVP를 하는 게임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게임에 열광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재밌다고 느낀 게임들에겐 성취감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이 존재합니다. 배틀로얄 게임에서는 1등을, FPS 게임에서는 승리를, RPG 게임에서는 좀더 좋은 아이템, 좀더 좋은 스펙을, 물론 이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사람들은 이런 보편적인 성취감을 느끼면서 게임에 점점 빠져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동물의 숲은 이런 보편적인 성취감의 핀트를 조금 바꾼 게임입니다. 일반적인 게임들이 가진 캐릭터 승리라는 좁은 성취감보단 캐릭터들이 플레이하는 섬 자체라는 넓은 범위의 성취감을 느끼게 해주죠 그러다보니 플레이하는 유저들로 하여금 당장에 눈에 띄는 수치적 성장은 없지만 자신이 플레이하는 섬이라는 하나의 거대한 콘텐츠를 꾸며나간다는게 이 게임이 유저들에게 가져다주는 핵심적인 성취감입니다 물론 여기서도 플레이하는 유저들의 성향은 갈리게 됩니다 누군가는 타임슬립을 통한 빠른 마을의 성장을 누군가는 생물을 채집하여 더 다양한 박물관 콜렉팅을 누군가는 여러가지 기구와 DIY를 통해 마을과 집의 인테리어를 누군가는 빠른 대출금을 갖기 위한 무트코인을 즐기는 등 전체적으로 섬이라는 거대한 콘텐츠 안에서 본인만의 스타일에 맞춰 다양한 재미를 느낄 수 있게 잘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현실과 같은 시간으로 흘러가는 게임 방식은 전체적인 컨텐츠 소비의 호흡 조절과 함께 게임의 몰입도를 한층 더 끌어올려 주는 좋은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이 게임은 그저 하루종일 노가다 하고 신경을 써서 적들과 피지컬 대결을 하는 게임이 아닙니다 아무런 경쟁도 노가다도 필요하지 않는 힐링 게임 그자체 정수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힐링하라고만 들어놨지만 게임에서마저도 업무를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요 아무튼 현재 스위치 가격이 미쳐 날뛰는 지금 스위치 라이트라도 구입해서 친구들과 함께 온라인 힐링을 꼭 즐겨보시길 바라며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